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안자니? 너희와 함께 얘 담아 안자니? 자야지 와 얘들아 안자니? 자야지 안자고 있니 너희와 함께 신샹을 뽑으러 뜨거운 새벽을 보내리 이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으면 좋겠구나 내일 말고 주말이 콜센터지 야... 내일 온라인 수업이라 괜찮다고? 자 여기에 너의 채팅창을 띄워놓고 그래 형 가보자 딱! 딱 130개만 쓸거야 지아 안사니 딱 130개만 써볼거야 정말로. 더도덜도 안 쓰고. 자, 얘들아. 출발한다. 딱 130개만 써서 44회 뽑는 거야. 아, 딱 요만큼만 할 거야. 달려라. 달려라. 390개 썼는데 안 뽑혔니? 형한번 뽑아볼게. 260개 1도 안 나왔다. 자. 형이 130개의 운을 보여주겠어. <웃음> 자, 출발 한번 해본다. 간다. 형이 지금 어, 아주 몰골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검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 형은 사실 많은 거 바르지 않고 캐번디시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200개 정도만 아껴놓고 빅맘에 쓰고 여기에다가 130개 쓰도록 하겠다. 얘들 출발한다. 출발한다. 출발 뒤. 하나하나씩 다볼 거야. 자, 빈빠비가 운이 좋은 편이지. 자, 뿌찌띠. 자, 조로. 비다비다, 알비다. 상디. 시마쓰레기 자, 조니와요삭 조니 자, 조니와요삭 조니 자, 코비 코비 자, 캡틴 크로 아, 이거 글렀다 장구장구장아 장구. 웬즈데이 아, 자, 1회차 자. 1회차 망쳤고요자 2회차 바로 출발합니다 얘들아 2회차 바로 간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간다 요거 황금길 뜰거야 봐봐 아니네 아씨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 미호크 그렇티 아, 미호크가 뜨냐 씨. 이러다가 씨이 미호크 미호크 백렙 찍었네 아저씨 아니야 건너뛰지 않는다 얘들아 하나하나씩 다 볼거야 가자 자 헤르렉이 나올거야요 왠지 이번 턴에 뭐하나 뜰거같아 느낌이 좋아 좀신상 얻으면 진짜 개탄다 자 쌍디 자 모건띠 오 이거 뭐야 씨오도프러 미국 떴다 씨오씨 씨, 괜찮은데 사실 난신상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신상까진 바라지 바라지 않지만 서브캐가잘 떴으면 했는데 도피면 일단 나쁘지 않아 빅맘 좀보할 거야 200개 좀보할 거야 자 하지 자 조니 조니 조니와 요삭 조니 자, 도피 나쁘지 않았어 좋아 자. 자 얘들아, 3회차 출발한다. 바로 출발한다. 자, 출발 자, 2회차에서는 평타였어 자, 계속 황금길을 못 걷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간다 자, 버디버디 개버디 자, 나미 자, 장구장구 하나만 떴으면 좋겠다. 자, 부룩륵룩르우솝띠 여기 지금 갑자기 파란 테두리가 막 생기는 거 보니까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우솝띠시골마띠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꼬치띠 아, 몽키띠, 루피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하나만. 하나 줘라, 좀. 아, 씨. 아, 줘줬네, 이거. 내가 130개 썼다. 이제 4스텝에서 기대보자 4스텝에서. 아, 콜라, 씨, 풍년이네. 자, 넘어간다. ,이. 자, 무료로 넘어간다. 제발 금길 걷자. 금길 가자. 금길이 안 떠요 금길이 도플라밍고 플러스 수학이 하나 필요해. 오. 아 페로나가 웬 말이냐 페로나가 아 페로나는 아니지. 아, 신상 한번 떴으면 좋겠다, 진짜. 나랑 인연이 그렇게 없거든, 신상이. 제발, 하나만. 선생님. 선생님, 신상 한번 주세요. 반다이 선생님. 자, 반다이 선생님, 신상 한번 주세요. 자, 반다이 선생님. 신상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다이 선생님. 자, 반다이 선생님. 자, 똑똑똑. 반다이 선생님. 신상 한번 주세요. 자, 반다이 선생님. 반다이 선생님, 제말 듣고 계시죠? 반다이 선생님, 블랙 걸었나요? 신상, 하, 씨. 하, 그 각이다, 그 각이야. 페로나가 웬 말이냐, 진짜. 자, 티켓 받았다. 자, 티켓 받았으니까 이 티켓 으로 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자반다선이 선생님 반다이 선생님 자이켓 가기입니다 이거는몇번 뽑니? 한번 뽑니? 이거 몇번 뽑는 거니, 얘들아? 확정사상 하나 뽑는 거야? 확정사상 한개 뽑는 거니, 이거? 일법이야 하, 극혐이네 가자, 일단, 그럼 자, 일법 얘들아, 기운을 불어넣어 도 여기에 너희들의 기운이 필요해 기운을 불어넣어 도 야, 후! 다 후라고 써! 채팅창에 다 후라고 써! 다 후라고 써! 후! 채팅창에 다 후라고 써! 그후 받고 이거 신상 가자! 후 말고 후! 후 말고 후라고 써! 후! 후! 좋아! 너희들이 불어주고 있어! 신상에 바람이 분다! 너희들의 입김이 바람이 되어! 신상을 불러줄 거야! 그렇지? 지금부터 하나 둘셋 하면 누른다! 자, 마피아, 너 퇴, 너 후로 바꿔, 이씨. 니네 퇴해갖고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니네 책임이야.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자,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아. 아, 아 진짜 짜증나다. 씨, 야, 야이 정도면 블랙건 거 봤다고 했잖아. 이 정도면 진짜. 아 반다이 씨, 반다이 새끼들 나 블랙건 거 알고. 이거 확실해 이거. 아. 애들 너무 하지 않냐? 아, 괜히 썼나? 아, 진짜. 아, 정말. 애들도 아니지 않냐? 아. 오케이, 스페이드 알았어요. 도플라밍고 빼고는 뭐가 없구나 이게 뭐냐 이게 아 진짜 극악이다 극악 그래 풍디 말대로 이거 진짜 극악이다 아아 아, 진짜 진짜 도플라밍고 빼고 뭐 없었다 유이야 아 도플라밍고 5성강 나왔으면 좋겠다 아아정 그래 내가 봐도 더 이상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하는 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아 정말 속상하네 내가 봤을 때는 반다이가 내 계정에 블랙 건게 거의 내가 봤을 때 90%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 이거 아예 줄 마음이 없는 거야 아94 도피 좋겠다 아 정말 650개가 필요하다고? 더 이상 안쓸 거야 이제 빅맘한테 써야돼 아.. 내.. 하, 내 생각은 나 지금 마르코의 만족을 못해가지고 이마르코의 만족을 못해서 형이 어? 야.. 그래서 이 마르코를 대체할만한 캐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필요해서.. 신상 60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되네.. 사실은 요불사보 어. 도피 나온건 그나마 좀 괜찮은 거야. 뭐라도 우선각 하나 잡았으면 했어. 아니면은 캐번디시가 한번 뜨거나 빅만 무조건 떠 포기한 편에 그래 맞아 포기한 편에. 너희 말이 맞아. 달려라 말이 맞아. 아이 극혐 뛰네 이거 아주. 보스 배틀 보니? 아.. 그대로 도피니? 아, 그래 백검수 얼마 안 남았어 아.. 얘들아 씁쓸하다 잠이 와야 될 텐데 말이지 요계정 본계에서 200개 모아서 응. 유주쌤 저 샹크스 뽑았어요 축하한다 아주아주 아주 축하한다. 부럽구나. 씁쓸한 밤이다. 씁쓸한 밤이야. 야, 씁쓸한데 너네들 구독 안한 사람 있으면 구독이나 좀 눌러줘라. 형, 안 불쌍하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 얘들아. 아, 울적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니? 아까 형이 이거 했거든? 이거 돌렸는데 뭐 나왔는지 아냐? 와포로 나왔다, 와포로 아.. 도피 미호크 페로나 하루도.. 하.. <웃음> 고맙다.. 더 샹크스 한 번에 네개 뽑았어요 하.. <웃음> 저.. 맞.. 저게 저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한다 와.. 포르.. 와 포르 듬직하지.. 와.. <웃음> 어, 역시 달려라 나랑 통하는군 도만간 달려나 합이각 잡도록 하자 자 얘들아 방송 끄도록 하겠다 더이상 켜봐야 우울해서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자 얘들아 이 늦은 새벽에 방송 봐줘서 고맙고 빅맘 나오면 꼭꼽도록 하자 군침이 지금 딱 왔는데 방송 끌거야 아, 우울증 걸리기 전에 나가도록 하자 초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끌 거야. 더 이상 우울해서 안될것 같아. 그래요, 형식지. 잘 잘게요. 콜라 교환하고 자도록 할게요. 이놈의 적용왕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146개나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만 불러가도록 합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합비가족우리로 함께 합시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